카카오톡이 시작될 무렵 그들에게는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해 카카오톡은 곧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에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선물, 게임, 음악, 금융, 택시, 대리서비스 등 수많은 수익모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품 서비스는 수익이라는 공식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서비스는 가치 제공이라는 공식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가치들을 주변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싱킹센터의 이유종 대표님을 모시고 수익모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으로 여러가지들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먼저 수익모델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익모델이란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네. 얻는 일종의 결과 혹은 피드백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익과 수익모델을 지금 구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아네 수익과 수익 모델은 큰 차이점이 있고요 수익은 아주 단기적으로 어~ 일종의 그~ 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어떤 가치 네. 어~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네. 수익 모델이란 어~ 시장과의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으로 얻는 어떤 그 혜택 네. 혹은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이라고 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은 그냥 저희가 알듯이 돈이고 네. 수익 모델은 향후에 가치, 그러니까 돈으로 될수 있는 네.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네.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네. 자, 수익 모델의 개념,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왜 중요합니까? 아 일단 수익 모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네. 아, 기존에 저희가 단기적인 안목에서 수익이라 하면 돈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어떤 수익 모델이 좀 다양화되고 좀 빨리 이렇게 변해간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는 판매 수익이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는 서비스 수수료 등과 같은 수익 모델이 좀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수익 모델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 제공될 수 있고 이 형태에는 어떤 판매와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서 라이선싱 그리고 가입비 네. 그리고 또 중계료 혹은 어떤 그 렌탈료 혹은 광고 모델 등과 네. 같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네. 창업자들은 이것들을 정확히 잘 알고 네. 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나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익 모델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다면 이 수익 모델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 그 수익 모델은 창업자가 이제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많은 소비자와의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건데 이런 활동들을 잘 지켜보므로써 수익 모델을 좀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수익 모델은 첫 번째는, 아, 이, 어, 아, 사회가, 네. 아, 모두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제 염두를 좀둘 표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에 그쳤다고 하면, 네. 이제 일단 소비자들은 매우 이제 똑똑한 소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법, 뭐, 스마트폰, 어떤 음. SNS 등등을 통해서 어떤 소비의 경험과 가치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 이 수익 모델이 아,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네. 향후에는 좀 소비자 중심적으로 좀 변화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 모델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그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창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잘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수익 모델이 네. 어, 공급자 중심에서 네. 수요자 중심으로 좀 네.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모델의 변화와 고객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수익과 고객들은 매,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창업자들이 한 가지 범하게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아,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의 함정에 빠져서 음. 아, 고객과 어떤 가치 아, 등은 좀 외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아, 제가 이제 많은 그 창업자들을 지도를 하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 혹은 제품 서비스에 너무 이제 이렇게 어, 빠진 나머지 그것들 이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네.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얕다고 어, 보여지는 것들이 어, 실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창업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서 일단 벗어나서 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이제 이용하는 제이그 고객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어떤 가치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실 때 네. 수익 모델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아 좋은 사례는 뷰티박스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네 실제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들의 이제 환경 즉 화장대를 살펴보면 네. 아, 실제 그 어떤 제품보다도 그런 샘플들을 많이 모아 놓은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뷰티박스는 아, 월수시로 아,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내면 그 제품에 대한 샘플 5가지에서 6가지를 집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실제 소비자들은 아, 화장을 해서 얻는 어떤 그런 그 화장에 대한 혜택과 동시에 네. 다양한 어떤 화장품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음. 혹은 이용하고 싶다라는 음. 니즈 즉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뷰티박스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된 어떤 수익 모델을 아, 만들어냈고요 이 뷰티박스는 실제 성공적인 사례로 미국에까지 진출을 한 아, 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요약하면 이 공급자 중심의 그 수익 모델보다도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수익 모델이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대표님도 이 수익 모델 변화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저희는 그 디자인씽킹센터라고 하여서 디자인씽킹 교육을 이렇게 그 대학과 기업에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드론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고 있고 이제 사용자 테스트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디자인 씽킹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어, 진행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저희 컨텐츠 혹은 프로그램의 우수성만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였는데 실제 어, 제가 몇년 후에 알았던 그 고객들의 상황은 어, 전혀 달랐던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학교나 기업의 상황 그리고 가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쟁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어, 상황 네.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을 때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사실 그 외부에 서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들을 훨씬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음. 을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의 우수성보다도 이제 외부 고객들던 상황 또그들 니즈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걸 금방 이렇게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좀 뒤늦게 깨달았던 사실이 있고요. 네.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창업자들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네. 어, 단순에, 단숨에 순단 이렇게 이, 이 상황을 극복했다기 보다는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창업활동이 잘안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왜안 될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기억하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갔을 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수익 모델 창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하거든요 네. 어, 변해가는 수익 모델 창출 프로세스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아, 수익과 수익 모델이 좀 다르다는 점은 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아, 수익 모델은 한순간에 네. 영감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수익 모델 창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네. 이 수익 모델 창출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크게 이제 네가지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명확한 정리 두 번째는 목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도출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익 모드를 어, 의미있게 정립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 서비스의 정립은, 어, 이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어, 이 창업자들이 어, 소위 이제 아이디어 혹은 어떤 작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네.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오류를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품과 서비스가 좀 명확하거나, 정립이 안된 경우를 많이 볼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제품 서비스가 시장이나 고객에 이제 전달이 될 때,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 혹은 그 목표 고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 그 목표 고객을 만나보게 되면, 이 공급자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수요자 혹은 네. 소비자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창의적 디자인 사고로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낼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보다는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통해서 좀 다양하고 어~ 좀 풍부한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창업 활동 혹은 회사에 맞는 좀 창의적이고 좀 새로운 어떤 그 수익 모델을 나름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런 수익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랑 수익 모델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네. 어, 공급자가 생각하는 창업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네. 또한 소비자가 실제 그들의 환경에서 쓰는 가치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음. 점을 정확히 창업자들이 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은 어, 공급자와 소비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경쟁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양한 요소와 리스크 즉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수익 모델은 어떤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창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세웠던 수익 모델 혹은 현재 시점의 수익 모델 혹은 향후에 어떤 그들이 갖는 수익 모델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주고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가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가치 활동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생겨나는 또 다른 다른 어떤 가치 또 다양한 가치를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즉 창업자는 이런 어떤 가치 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여기에 맞는 수익 모델을 그 시점에 맞게 어, 정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 모델은 일단 그 시, 시장에서의 환경, 네. 그 시기에서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점을 유의해야겠군요. 네, 저희가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배웠는데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떤 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창업자들은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네. 수익 모델을 어, 그들의 회사에 맞게 잘 정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같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이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수익 모델이 좀 다양화된다는 점들을 창업자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과 고객이 항상 빠르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음. 이해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창의적 디자인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이 창의적 디자인 사고란 항상 고객과 시장을 관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항상 이걸 이제 쓸수 있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관찰과 네. 공감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회사에 맞는 그리고 창업자의 상황에 맞는 수익 모델을 잘 정립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네잘 알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스윙모델의 개념과 변화 그리고 스윙모델 창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 센터 이유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윙모델을 많이 고민해봤는데요. 네. 예,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수익 모델에 대한 다양한 패턴과 종류를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창업 활동과 목적에 맞는 수익 모델의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어, 고객의 어떤 환경에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관찰 하시고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 이거를 혼자 하는 건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아 그팀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팀으로 반드시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와 그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참조하시고 조사하셔가지고 정부와 그 관련 기관들의 정책과 어떤 자금 혹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